안녕하세요 네. 네. 생님 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 네. 왔는데 네. 한번 네. 주세요 네. 여자분이 네. 네. 네. 네. 네. 아.. 1951년이면 소띠? 60.. 60 둘이예요?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죠? 음이분60 둘이예요? 이분은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음, 건강요 응. 어, 몸이 안 좋을 것 같으다 그래, 올해수에. 어디가 안 좋을까요? 몸이 아픈 데 없이 아픈 데가 자꾸 생기라는 분이다 그랬는데 뭐 나이 먹어서 그게 아니고 이분이 작년 올 수부터 몸수가 좀안 좋으라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변동수도 있는데 내 맘대로 변동수가 쉽지 않으라는 형국이고 왜냐면, 소가 4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뱀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먹고 산다 했지만은, 올해 수에는 내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많으라는 형국이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자리 이동수가 있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몸 조심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새로운 내가 병이 생길 수도 있는 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같은 거뭐 돈, 인간관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으로가 더 문제가 될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음. 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올 내년은 몸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없지는 않을 거고 금전이 없는 사주는 아니지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몸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랬는데 올 내년이 좀 내가 잘못하면 몸에 뭐뭐 시술을 한다든지 칼을 댄다든지 이런 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면. 그래도 올 내년만 넘어 가시면 괜찮고 또 올해도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으면서도 새로운 일이 들어와 어, 내가 뭐 새롭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내가 뭔가를 봤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지금 가을에 이렇게 바뀌면 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음. 그런 운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라는 형국이라 올해는 내가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몸이 안 좋은 걸로 먼저 보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 어. 뭐 인기나 뭐 이런 거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대화성도 좋지만은 인정도 많은 사주다 그랬고 그렇지만은 내가 조심할 거는 그거, 인간의 조심을 하라는 수고 잘못하면 내가 뭐 사고 수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형국이다 그래요 응 음. 근데 뭔가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네, 이 연세에도 어. 네, 뭔가 시작을 하시네 어, 새로운 일도 시작을 해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건강해야 되겠죠, 기지? 새로운 일이 지, 차고 들어와 있는데 음. 내 올해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이분이 음. 나쁜 일은 몸이 그렇고 좋은 일은 새로운 일에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일이 해, 활기차고 재미있으실 거야, 아마 오.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응, 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올해 차고 들어왔어 응막 음. 이렇게 들어왔잖아, 지금 보니까 이분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격은 조금 있잖아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라도 남자 배, 배짱이 있어 어. 그리고 어, 소심한 것 같은 데도 좀대범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치고 나가는 건잘 그리고 이분은 평생 을 놀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당신이 움직여야 돼 계속 그리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주다 라는 얘기야 어... 응, 계속 바쁘게 움직여 나한테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다 멈춰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사주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셨어 남편이 계속 있나? 글쎄 <웃음> 지금은 안 계세요? 응, 남편이 없어야 되거든 지금 여기에서는 응, 왜그면 혼자 가셔야 되거든 여기서는 지금 내가 봤을 때이 이, 연세에는 혼자 있어야 돼 계속... 평생 쭉 문자로 가지. 지금은 그냥 누군가 만나서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실 것도 같은데 모르겠네. 음. 왜 왜냐면 이 사주에는 남편이 일찍 가시던지 이, 이혼을 하던지 그래야 돼. 어,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없어야 돼. 애는 있을 수 있어도 남편은 없어야 돼. 음. 음, 음. 그래라는 사주다 그랬어, 지금. 평생을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남편이 있어도 있을 때도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응뭔일하시는 분인데요. 야 엄마 케와 엄마 케와 일해 빨리 누구 누구 왔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야, 그거, 사, 그거 보내지 아! 않아서 야? 왔어, 어, 저기 방에 가서 해, 빨리 데리고 가. 아유고 가자, 빨리. 이리 와, 가자. 야안 오지, 가지. 아유, 참 있어. 오분이 5분이면 끝나5분 끝나, 자기야. 냅둬 그래? 그냥. 그래? 어, 5분 남았어. 5분이면 그냥, 그냥 냅둬 그냥 여기다. 조용히 있게. 그래? 어. 내가 들어갔어. 여 <웃음>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볼게요. 네.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우 음. 고두심 씨.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갖고... 평생을 일을 하고 사고 남편이 없으라는 이 연세에 남편이 없어야 되는 사이가 되는 분. 음. 그래서 이분을 외곽보냐면은 음. 이번에 드라마를 시작하세요. 음. 이번 달 말에. 음. 그래서 그 드라마가 잘 될까 싶어가지고. 응. 음, 잘 돼. 아니 그러니까 오래 그러잖아. 몸도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박수 받을 일도 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두 개가 두개 합쳐 들어왔단 말이야. 이분이 내가 봐 이렇게 봤을 때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 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 내가 새로운 게 오듯이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 올해는 그게 아마 시작하는 일이 아마 잘될 거예요. 진짜로. 음. 음. 잘 되면은 올해 연말이잖아요? 응, 응. 상폭이 있어. 아, 요, 지금 너무 짧지. 내가 봤을 때 올해 상폭보다는 <웃음> 어, 좀 그럴 것 같아. 이분이 그 정도까지는 복이 있지는 않는데, 글쎄. 근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 내가 봤어. 내가 볼수 있는,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운도 들어오고 몸 아픈 운도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몸 관리를 하셔야 이게 일을 할때잘비차겠지 이번은 평생 놀면 안 돼. 평생 일하면서 평생 당신이 움직여야 돼. 그럼 평생 계속 연기. 그렇지. 계속 연기 와. 계속 할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계속 하지. 그게 그러니까 몸을 계속 잘 다루시면 려 계속 할수 있고 이 사주에 남편이 없어야 되잖아. 지금 네. 아까 보시피 남편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원래는 일부 2부, 3부 종사 잘못하면 그렇게 가라는 형국이라 원래는 내 옆에 남자친구는 있어도 남편은 없어야 돼 이분 사주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차라리 이런 분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혼자 살면서 애인을 두고 같이 그냥 밥 먹고 놀러다니 이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라고 너무, 그니까 뭐, 금전 이런 것 같고 아니라, 인간 또래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많았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만은, 이, 내가 봤을 때는 뭐, 여자 또래가 아니라, 남자 또래 많이 고력을 겪었을 거야, 이분이, 분명히. 그러겠으니까, 지금은 저 아마 이제, 아마, 노화가 돼서, 뭐, 결혼 같은 걸 뭐, 굳이? 근데 원래는 이 4월 생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남자 아닌 남자가 있거든, 사주에 그래서 약간 할 양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이 분이 건강 말고 뭐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할 거있는 남자만 조심하면 돼 <웃음> 어, 좋은 거 알면서 안 좋은 거 있으면 어, 그러니까 그냥 내 일에 만족하고 사시면 돼, 이분, 이런 분은 내 일하는 거에 만족. 근데 나 지금 기회가 왔잖아. 이거 잘하고 나면 또 기회가 오실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그죠? 그 남자 두고 이어지지 않고 속성한 것보다는 얻고 기회를 계속 얻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게 하씬나것 같아요. 배우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남들 그렇게 오래 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채우는 게 없어. 무슨지 알죠? 이거 벌문나가고 벌문나가고 이랬을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마냥 그렇게 오래된 세월치고는 그렇게 많지 않나 보인다는 얘기야. 어, 근데 그 배우 생활도 정말 끝까지 하다가 그렇지. 그래서 관리만 잘하시면 요번 기회에 또 계속 연결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좀쉬었을 거야, 아마. 아, 음. 그냥 쉬었다가 올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 거야, 또. 일을 하는 게 건강적으로 훨씬 낫지, 이분그 이분은 움직이셔야 돼, 계속. 그래야지 소가 뱀들이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계속 움직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덕이 여기 생일에서 없는 거야. 남편이라는 자리에 덕이 없는 거야. 만약에 자식이 있다도 자식의 덕이 없진, 없을 거야, 아마. 크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도 당신이 써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한 거지, 그죠? 계속 벌어도 그 자리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한 사람은 벌면 막 불어나게 되지만, 이분은 벌어서 옆에 가져가는 게더 많았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혼자가 좋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웃음> 네. 올해를 건강하게 재밌게 하셨으면 좋지 뭐, 그죠? 응. 네 감사합니다